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라. 소크라테스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지의 지란 무엇인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저는 제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정말로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를 졸업만 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우니까요. 만약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무지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은 삐뚤어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연결했습니다. 즉 자신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무지의 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떤 지식도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될 만한 어떤 불변의 원칙이나 절대 공식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겁니다. 또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단언하는 일 역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일종의 지혜가 생깁니다. 또 어떤 이론에도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지할 경우 이를 자각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간단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깨닫기란 절대 쉽지 않죠.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인지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직접 볼수 없으므로 생각하고 궁리해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스로 반성하는 힘이 없으면 자신의 무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힘이 있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된 말을 할까봐 발언을 자제하게 됩니다. 사고력이 높은 사람 또한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죠. 그런데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담하게 의견을 내놓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생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후회를 줄이는 방법 역시 무지의 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신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깨닫고 아직 모르는 지식이나 경험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식이 늘면 생각도 달라질 텐데 굳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무지의 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는 일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르니 설령 희생이 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일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라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무지의 지가 갖춰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생각을 과도하게 긍정하지 않게 됩니다. 위험부담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고민 끝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일의 전부를 다알수 없으며 원하고 행한다고 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소멸해가는 존재니까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알고 나를 영원적으로 돌보며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